어디 야 위치? 기온디어디어어어어어 때... 어, 아 m not 하였습니다 n g you. I'm n 나 t t e l 탄 i n g you. I'm not telling you. I'm not t e l l i n 박 y 양 u 시간이 안되는데 총쏘기개총총속기총기기 나이스 나이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습니다아오표 누군지 못봤다 그준영님이랑 준철이 형. 목표물이 아,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 완전 준철이 오른쪽 수십시오. 고정이야 그냥 네딱아 이거 나아스 아, 갖다. 진세왜그는데오한 40? 그 오케이. 어? 아, 우리 방신하간다. 우리 방신하간다. 아, 나 하나. 사 가지고. 스나스나 아, 스 우리 자 우리 방다 간다. 어, 내려올라 했다. 마 마핑. 아우시필아우시필총 뭐야? 방하나 필이래요. 리 배고만 대요 우리 발감 yeah, 발감. 이곳이 어, 오구구. 아, 아, 이곳이잘빵빵 나이스. 나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나나 처리 전방 오른쪽. 오우 나이스. 어, 왼쪽, 왼쪽 쪽. 알나 어디야? 밖에? 아우 씨. 총소 하나. 방 하나, 아우 이야방 하나, 아우. 저폐선인가대 위에 연막 하나? 방 방이 폭탄인데 죽었어. 오른쪽 아우 <웃음> 소 이번에 중호 한번 싸 볼까요? 그때 PS. 응. 밴데거든요 이거? 아, 전드핀이요. 그럼 연막으로 침투해 볼게요. 연막 하나? 네 11시 하나 11시 하나 11시 피스 11시 피스 11시 피스 11시 피스 이거 중원 오픈인데? 이거 아예 이거 옥세시야 한국... 한국인 네 이거 중소기. 우리 왼쪽 연막 치고 그냥 어. 주르륵 패스 할까요? 어. 저 이거 패스 우리 방입스나? 연막 없나 우리? 아, 연막, 침, 패스, 패스 오케이 오케이 패스 남. 우리 패스 연막 가지고 이거 이거 옥셀이야 옥셀시지다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다 놀빙 중계빵 중계빵 에 네. 예? 아중호나다 중작돌! 중작돌! 적배로둘! 배로둘아 까비! 했습니다 아, 각 패스하니까 노릴빙 예 네. 노릴빙 빼고 가야겠네요 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이도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양만 얘도 양만이 하나 양만이 도 양만이 있 하나 양만이 도나양겼이니어 하나 양만이 있 하나 양만이 있어. 하나 양 하나 양만이 있어. 하나 양만이 있어. 하나 양만이 있어. 하나 양만이 있어. 하나 양만이 있어. 하나 양만이 있어. 하나 양만이 있어. 하나 양만이 있어. 하나 양만이 하나 이어 하나 양만이 있 하나 던디 어, 하나! 던지디나 n a 은디 a 어 a 은디 a 나 있어요 a n a 은 맞았다! 개피 개피 n a 오빠 a 빵주은 피스 오 a 피스가 개 a 은디ana. 은디나 있어 은디ana. 은디 a 나 a 은디ana. 은디ana. 은디ana. 은만야 n a 은야 a n a 은디ana. 은오 철이, 철대에서 아, 우리 방 뚫었고 저끝나 선아 좀깔았어나 바로 살 내가 지나가면 봐줄게 네 봐줄게 맞뭐가거문능 오빠. 가이어나 양념. 또또 꼬였다. 나 문능 양념. 살짝 꼬꼬, 한국인, 꼬꼬 한국인, 한국인. 다시 피겠다 한국인. 오빵 내려온다. 내가 나왔어. 나오 빵가. 내려가 내피 아, 이거 오빵오빵 계단, 계단, 계단 아롭다.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를... 돌려볼게 아, 그냥. 와, 이거 대박 왔는데? <웃음> 나좀바가는데 많이. 저저 중부 특이다1대 2여. 량아고후 하나. 저도리 배우, 소리, 개구탄 소리. 배우타는 배우타는 배우타는 소리. 배우타는 소리. 스마트럴중 올라오게. 중혼란혼란하다다 아아 <목 precise> 음, 네. 자, 까놨어요. 아, 이다나 <Sayan>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아 왜중 먼저 찾고 할걸 그랬다. 응. 어, 어? 어, 뭐? 아, 중대론온 이거. 계단하더 계단하더 저기 수납 네. 아, 예, 없어요 일단 오게 오른쪽 깔짝이코 양념 없지? 네수 없어요 과기받계단 머리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계고 앞에 계고 앞에 하나 설대랑 일곱쪽 하나.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아직. 뭐 이거 설대 위에 하나 있어요 계위 아, 전방 하나 왼쪽 서서 갑작포 있어. 이거 방개구하방이바나 방이바나 하나? 기계 포. 체크 중 내려놓다, 기계 내려놓다, 체크 중 내려놓다, 내려놓다, 내려놓다. 개구 탔다 개구 하나 개구 하나 개구 하나 개구 개구 개구 한 바퀴 더 하죠 이거 원래 두 바퀴에요 두 바퀴 5승할 때까지야 그러니까 여덟 맵 해가지고 그 전에 5승 먼저 딴 사람 이기는 이 거예요 일단 우리가 2대1 지금. 나도. 중공 전력핑 아, 어. 아, 나오는 거지. 왼쪽 왼쪽 왼쪽 왼쪽. 폴란드 폴란드. 이거 낚시 조심이야. 아, 어, 한국한 대. 어, 한국인 좀스 한국인. 어, 저도 한두 대. 다리두 대. 아, 문용문용란드오중오픈이면 어. 아, 어. 이거 패스 하죠 이거. 오케이요. 계단 소리 아 계단 소리 아나 개고인 막아나. 박스 리핑 하나 까놨어요. 확인할게요기 그냥. 얍뽕 어쇼콜요나땡긴 거죠. 뺏을게 이거 옥다게요뺏할게요뺏을할게요 네. 네. 비온바 폭 제가 넘겨 줄게 그냥. 어, 그래 가자. 가자. 바로 가야 돼. 뭐날라다뭐날온다 뒤치기 조심 중. 나이스. 건디 있다. 건디 있다. 건디 건티. 거 같은데. 한국인 깊이 한국인 어디? 저 빼빙 하나 남아 주옥 주옥 주옥 서빙 온다 빙빙저빙 설정 들 주옥들 주옥들 주옥들 주옥들 주옥들 주 돌격이야 나 어딘지 몰라 중옥 둘 돌격이야 네중 하나 빠질거 같은데 중 하나밖에 안 보여 하나빙빙빙 송속이 되세요 송속이 속이 나이스 아, 승리하습니다다 <목소리> 나이스. Oh, nice. 아, 이거 좋네. 블런드 요 하나. 합없 오른쪽에 이거 준철이 킹덱이 하나. 어. 너 개피 같은데 오른쪽 어, 구문용 양만이. 두대 찼고 될 깟다. 나어드지 조금 조금 얘네 지금 흔들린다. 많이 흔들려. 이거 구문용중른쪽으로안개 개피 같은데. 아니지. 회사캐어네 개골 막아 야, 하나 아 <웃음> <웃음> 패스할게요 이거 삥두신 x 패스 애, 얘네 템 많이 고었어요 어? 어? 맞아 이거 어? 맞아 이가저도방으로개데 삥두게 내가 기 갔어 건지 쪽에 이거 이거 왼쪽어 우리 패스했어 우리 패스했어 패스? 헌디, 헌디, 나이스 낚시, 낚시, 낚시, 낚시, 낚시, 낚시, 낚시. 나이스 나나나죽저저저두게두나있다다먹었다 뒤에 없을듯이이갔이 주먹! 이가 주먹!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와, 와 그.. <봤드립니다> 오른쪽 끝에 박스에 스나 머리 고 있더라 니까 이만 어? 나.. 몇 터지? 이거, 이거 오방 연막 제가 먼저 찍게요 일단 네 제가 방 갈게요 어, 내가 끄덕이 네. 할게 아.. 나 이겨났나? 가나 이거 오방 올리면 그냥 안테나 위에 구핑 찍겨 그냥 나예야만자네 네. 아, 어, 야 골고래야 골고래야 이거 패스 했다 하면 만약에 오빵 작업 좀 해주세요 저중국 칠게요 그냥 한 어, 네. 나이스 중국에. 중국에. <북에> 중국에> 중국에 오빵 작업 이실래요 네. 포가나? 킹가나? 패스하나 패스하나? 패스 패스 디다그시다 패스 패스 안갔이거안이안이야예이거 패스 안... 비... 비... 비... 비... 비... 비... 비... 안, 안 들어갈게요 이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안가이야안다이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안이오안이야안경이 안경이야. 안이야 안경이야. 계단 이안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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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크는 오, 개크는 오, 펑크는 오, 펑크승리하크습니다 나이스 펑크 아, 한번 펑크는 네. 예? 제가 는 오, 먼저. 는 오, 먼저. 는 오, 펑크나 오, 펑크는 오, 어? 크세 어디서 스나 고 이거 이둘축 많아요 확 많아 기계 하나 있고 기계 둘 기계 둘문용 세대 방에 삥 하나 뽑거나 내가 개그 봐주, 개구 안에 하나 개그 안에 하 개그 방 가는 거 보니 개그 방 가는 거 보니 여기 기계 패시에요 개그 하나 개그 안에 하나 바기 이거 성이 많고 기네 스나 없어 확인요 네중 올라간다 중 올라가는 거 같은데 오글면 하늘 핑찍게오글 하나 소리난다 아, 오 빵이 있다, 오 빵이 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기라온다 건디 박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다올라고 바로 주온봐야 되는데 아, 오빵을 바올라올라가지고아온다패배하였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아, 오빠이랑한 응. 번에 치면 그냥 하늘빛 무조건 칠게요 그냥. 막나 먼저. 오빠님 엄마 하나? 아, 하나. 방이포이포방 소리. 아, 흔드는, 흔드는 거. 뱀 빼는 거. 아 방이, 방이 연막 내가 깎고 그다음에 조조조조조 그, 플래까지 아니 가 하나 연방 하나 올란드 올란드 패트옆방 연막... 하나 오빵 하나 오빵 하나 오빵 하나 방 찍고 있다 오빵 하나 오빵 삐 하나 오빵 삐 하나 아폭아 포가... 오빵 있었어요 일단 오빵 위 올라왔다 기운 바폭폭폭삥 아, 저도 삥 저도 삥오 계속 방이 보여게 뭐, 나갈래? 오빵 하나 나 체크 한방 할게요 계고 좀 하나. 오빵 하나, 하나 있으면 그대로. p 스 s 올라방패스필 야, 야, 캐피아, 캐피아. 락십방. 패스 없어 아직. 패스 없어. 패스 없어. 이제 에 헬스라도 지패스 보는 중. 원 패스 하면 내가 마핑 깍게 천하게 피. 야, 방임. 방임. 방 하나. 방임 하나. 야이스 오빵발. 오빵 패스. 오빵 패스. 오빵 패스. 이거 방입 스나다 이거. 방입 스나이저템없어 이제. 중소리중소리 어, 총소리 소리나비계없거든셋 중소리. 하나. 셋 하나. 포 하나, 포 하나, 포나나래 하나, 어먹될 같은데. 하나, 하나. 하나야. 방조심 하세요. 나다비나이요 오빠 왔다. 방이다, 방이다, 방이다. 오빠 없어. 방에 방. 야, 나한테 보 나와서 방금... 방금 데스크가 나이스, 나이스, 이 아, 한두 명 계속 괴롭히러 올텐니 오빠, 네, 오른쪽에 예, 연방하나? 빠른 거 조심. 중세, 중세, 중세. 에프가 하나? 연방에서 포가 하나? 아시에서 7시 가는 거같어 아니 라문영이나 아, 연막 하나. 아니, 연막 내가 아 와. 뭐? 이하 소리 나나 아, 나오고 나오게 하나 하 올라왔다. 올라왔다. 꽝떨다울울울 하나. 울배 하나 오울오빵짤빵오빵 먹었어요. 똥꼬가 나. 죽을죽을 아. 어, 스노나왔다 저기여할게요 어, 어, 어, 어, 어, 개가피 하나 개짜 개피? 개짜리 개피? 아이고 뭐죠? 아, 아 그래우리그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패배하였습니다 아, 제가 죽어서 지신 아, 아괜찮 파이팅 이번에 낚시박한번 안전하게 해볼까요? 계속 한번 먼저 하고 갈이파 제가 먼저 저고 방금 게생명이한 발만 게요아니 붙으실 때 아니면 제가, 저도 같이 붙어드릴게요, 양가구 네, 아, 포 제구 고문용 오빵기다 오빵기다 올랐다 올랐다. 오계중다 중계 중계 중오 중계 중계 계 중계 중계 중계 중계 중계 중계 중계 중계 중계 중계 중계 중중 중중작스아이거 right? 우리 오빠 한번 밀어 볼까요, 그냥? 예? 이거 왼쪽에 제가 두개 굴리고 내려갈게요. <장전 ancestral> 앵글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습니다 앵글에 하나, 있었어요? 핑두 개. 쭉 뺐다 쭉 뺐다 쭉 뺐다 빠질게요 빠질게요 저 d 저2아 e 포가 2도 앵글 앞에 p e d 나 2peda 2peda 2peda 2peda 어 p 배 d 기 2peda 2peda 2peda 2peda 2요 e d a 2peda 2요 e d a 2 p e 아아 야 상위만 개 피해 이스방위불상위개피 일곱이 일곱이 없아이아이것도봐이스 천천히 방이 왔다 왼쪽 왼쪽 다시 빠지 어요 개구탔다, 개구탔다, 개구탔다, 개구탔다, 개구탔다, 개구탔다. 아 그냥 스나방이쏠 걸. 나 순간 저 9시가 개 피락한 줄 알고. 중도올라 소리. 중도올라 소리. 아깝다. 방풀 앞에 지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네이될지 어, 방이나 어 건인데. 아, 고비야, 아, 포포포나아포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나 나이스. 나이나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나간적이 없는데 스나 먹더라고 그래. 이스 나이스. 나이스.